주니어의 더, 10년 그럼? 만에 <웃음> 완전체가 맞아. 10년 만에 그거를 끝내고. 우리가 저번에 려욱이 음... 너에게 이거 어, 할때 때가... 그래. 어, 완전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. 했는데 이러어졌는지 실현 <웃음> <그런 시련. 웃음> 그게 우리 엔딩이었다. 어, <웃음> 어, 맞아 맞아. 어, 그래서 이게 너무 이루어져서. 어, 이루어져서도 좋고 근데 또 이게 10, 10년 만에 완전체 앨범인데 또 거기에 좀 곡을 작업할 때도 우리가 이 노래가 되게, 어, 이건 한 일본 트랙 같은 거잘은아내는벽리라고 음, 음, 생각합니다. 음, 인트로 느낌이 있요 음, 아니, 나 다를까. 일본에 실려있고, 음. 또 우리 이번에 슈퍼쇼에 슈퍼쇼. 갔을 때딱 오프닝으로. <웃음> 난못 갔어. 그말 듣고 음. 너무. 오프닝이었다고 해서 아, 되게 멋있었어 그니까 러 아, 나는 진짜 그 슈퍼쇼 애인 얘기를 완전 귀에 못이 박히도록 <웃음> 들어가지고 진짜 비비디라도사봐야될 <웃음> 어, 어, 나의, 나의 최애 공연이 그니까 다들 생일. 그냥 <웃음> 입을 모아서 너무 <웃음> 어, 재밌었다고 진짜. 그러니까 중간에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어 그 네. 랩하는 그, 아, 그 우리가 봄에도 슈퍼쇼 세븐을 <웃음> 갔다가난 <웃음> 갔다 <웃음> 어. 그때도 진짜 맞아, 그것도 아 진짜 큰 그룹이다 음. 진짜 에너지가 엄 어. 마마 하구나 이렇게 데뷔한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음. 그때도 되게 감탄했는데 음, 이번에는 확실히 또 10주년이라서 완전 일을 갈고 어, 내가 그래도 우리 중에 유일하게 둘다 간지 어. <웃음> 일단 기본적으로 세븐 스도 너무너무 재밌고 했지만 음. 그8그 A 때는 20주년 어. 만에 그그 그 에너지랑 그러니까 아티스트랑 그 팬분들의 음. 그게 다 그냥 진짜 엄청났었고 음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좀그 세븐 에스에서 봤던 것들이 음. 우리가 이번 앨범을 음. 작업하는 데 도움이 음. 됐던것 맞아, 맞아. 같아 음. 맞아. 항상 콘서트 가면은 갈 때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, 그 세븐의 음. 오프닝이 나도 되게 음. 기억에 음. 집게 남았던 음. 게이 왕좌에서 다 음. 앉아서 딱그 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뭐랄까 위험 있는 모습이 되게 <웃음> 인상이 기뻤단 <웃음> 말이에요. 우리가 사실은 슈퍼주니어라는 <웃음> 그룹이 이제 물론 이제 되게 대단한 음. 그런거 알기는 알지만 멤버들 음. 그분들이 다들 이제 예능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게 보면 친근하게 친근하고. 느껴지고 좀 아이고 웃기다 막 어. 이러면서 보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 팀으로서의 음. 정체성은 음, 진짜 멋진 그런거기구나 그래. 어, 또 이번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해도 예능 이미지가 되게 익숙한데 어. 이번에또 컴백 전에 슈즈리턴즈그 자체 예능 같은 프로에서 음, 음, 음. 그거를간 제작과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. 어 되게 어, 본업도 짱짱한데 음. 역시스트야 아, 역시 그 다른 데서 잘 다른 본업 이외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본업도 음. 어, 잘하는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나는 항상.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 곡을 하던지 늘 좋지만 음. 약간 그 학창시절에 음. <웃음> 좋아했던 맞아. 그 시절에 한창 우리 오빠여던 음, 음. <웃음> 그런 그룹들은 뭔가 조금 더 음, 그래. 마음이 음, 그래. 가면 좋겠는 <웃음> 그런 게좀 있단 말이야